베로니카스, 오늘의 세 문장. 첫 번째 문장, 전화번호가 뭐예요? What's your digit? What's your digit? Digit 번 number 똑같은 이야기 번호라는 뜻이죠. 두 번째 문장, 제 개인 번호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I c a n give you my p e r s o n number. I c a n give you my personal number. 개인 번호를 알려주다. 알려주다 inform 같은 거 쓰지 않고 give를 씁니다. 혹시 임자 있는 거아니야 He might be off the market. He might be off the market. 그런 거아니야 하고 질문했지만 might라는 조동사를 써서 그럴지도 모른다 추측을 나타내줬습니다. 임자가 있는 것 아니냐? 더 이상 available 하지 않다는 의미로 off the market. 품절남을 보고 off the market이라고 하죠. off the market. He might be off the market. If you have any question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DM 주세요.